윤석열 후보님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우리 윤 후보님 백신 맞으셨어요? 맞았습니다. 어디서 혹시 맞으셨어요? 몇번 맞으셨어요? 세번 맞았습니다. 아 혹시 어디서 맞으셨습니까? 아뭐 어, 서초동 쪽에서 맞았습니다. 거기서 지정해 주는 대로. 네. 뭐고유증이 많았습니까? 그서 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두번 맞고 마지막에 그세 번째는 화이자를 맞았는데 네. 뭐 그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. 그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윤 후보님은 정말로 앞뒤가 다르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이뭔 개소리야! 지금 당장 얘기를 해보면 30, 50조 원 지원 얘기 하시다가 그가 당선돼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5조 원 지원 얘기를 또 하셨다가 저는 안 했습니다. 아, 그 방에서 한 게, 정확하게 알고 얘기. 방에서 한게 어제도 후보께서 네. 하신 것과 같지요. 아니요. 14조가 그럼, 나왔으니까 더해서 하라는 얘기죠. 그래서 35조 원. 그러니까 14조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조를 맞추라는 얘기죠. 우리 당에서는. 아또 그랬습니까? 네. 총액이 30, 35조 원이 아니고요? 네네. 그래서 35조 원로 들었는데 하여튼 네. 그런데 그 조건을 붙이셨지 않습니까? 예, 이미 확정된 예산을 깎아서 해야지 국채 발행하면 안 된다. 이미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깎습니까? 아, 저는 뭐그 그런 그러니까 얘길 한 사실이 없, 없으니까 아니, 그 없는 말 만들어서는 하지 말아 주시죠. 조건을 그렇게 붙였다 그 말이죠. 네. 그 조건 철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? 아니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 것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니까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100일 이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예 네, 안철수 후보 발언 드리겠습니다. 예 윤...